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가장 그 상승률이 돋보였던 이 히토류 테마주의 어, 상승 어, 배경과 또 전기차, 전기차 부품,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어, 현대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찍으면서 어, 지금 아주 그 아래 에 있는 부품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열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그 히토류죠 이 히토류는 다 전기차 모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터의 자석에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이 히토류고 지금 그 전기차의 구동 모터의 원가는 이 차량 내에서 전체 차량 내 1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다음으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2차전지 배터리는 거의 이제 그 고점 수준에 와 있는 아주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이 모터 관련 테마주들은 아직 그런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토류가 부각되면서 이 종목들 어 지금 최근에는 뭐 연속해서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터 원가 내에서 이또이 이 자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엔투텍뭐 사마전자 이지부터 이 페라이트는 니켈 니켈의 산화물하고 이 산화철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고 400에서 500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자력 감소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자석이 어뭐 코발트 라든가 이런 자석들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자력을 상실 하죠 네오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요런 안정적인 그 페라이트 계열의 자석이 좀 부각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토리 관련 테마주는 이제 엔투텍 유니온 뭐 이런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또 니켈이 있기 때문에 또 황금 이런 또 비철 금속조 관련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상한강한 종목들 한번 시가총액 총액과 관련 테마를 보시면 사마전자 엔투텍 이지 다 히토리면서 모터 관련된 테마입니다 보시면 다 이게 모터 시가총액은 이제 천억 원대죠. 이지가 어, 단연,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는 이제, 업종은 건설에 들어와 있고, 지금 CNT85, 얘도, 이제, 건설이죠. 기계 설비 관련주고, 상장 유지되면서, 어, 상당히,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 시가총액은 690억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두 개가 보이고 있고, 또, CQB, 진주 광택 알료, 중국 1위 기업입니다. 이 광택 알료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 자동차용 페인트 같은 데 쓰이는 게이 알려줘.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도 이 C큐브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어 시가총액은 이제 상한가를 갖지만 800억. CCS 종합 유성 방송 상한가를 갖지만 뭐 시가총액이 원체 낮은 종목이고 삼화전기는 이제 삼화전자와 같이 어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케미칼 2차 전지 응극제 관련해서 애경케미칼이 상한가 시가총액은 이제 9, 9 5 0 0억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원 구리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가 서원이고 한국 앵커 유전 펀드고 얘는 뭐, 어, 뭐 거의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익을 얘는 이제 LFP 배터리 관련 그래서 상한가 3,100억 원대 그래서 그리고 이 바이 기타 상승률 상위주를 보시면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 관련주 유니언 머티리얼즈 히토리오 그래서 이 히토류가 가장 그 지금 높습니다, 상승률은. 한창 아영 관련, 코스나인 화장품 관련.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화장품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를 보시면 에코프로 BM, 보아, 에코프로 0.41%의 이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 보시면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섬유 쪽, 또 타이어 관련 주죠. 이 거의 뭐 8에서 9%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장주인 금호타이어도 5.6% 상승했습니다. 넥센 마찬가지 4.7% 어 그리고 오늘 그 보실 그 전기차, 다동차, 부품주 어 간단히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한국무브넥스 얘는 한국프렌즈가 상호를 바꿨죠. 퍼는 22년 기준으로 3배 수준이었습니다. PBR 0.38배로 높아졌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이제 천억 원대로 이제 낮은 수준이고, 대장주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2에서 2.8%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여기 있는 종목들 대부분 7에서 이제 8%대에 퍼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상승률도 뭐 2에서 3%대 이런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 시총은 현대차가 가장 높죠. 42조 6천억, 기아가 30, 35조 2천억대, 기아는 이제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유성이가 이제 고배당 주고, PBR이 가장 낮은 건 이제 유성이고, 과거에 한번 노조로 한번 시끄러웠던 그 뉴스에 나왔던 기업이 유성입니다. 시총은 760, 60억대, 퍼는 이제 4배 수준이고, 어, 그리고 이들 종목 한번 간단히 차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한국 프렌즈가 이제 상어를 바꿨죠. 얘가 대장주로 나서고 있고, 평소 거래량이 뭐 10만주도 안되던 종목이 지금 600만주가 터지면서 오늘 그 1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현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 요세개의 EPS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당 23년도에 206원을 벌었고 현대차 12,000원, 기아 5,000원을 벌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이 퍼는 얘가 8배 8배 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부채는 이제 삼성이 가장 낮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 시총은 392조 42 42조 6천억 35조 2천억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현대차 어, 지금 최근에 예. 신고가를 쓰고 조정을 살짝 받았던 상태에서 오늘 반등을 했고 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3% 정도 더 상승만 해 주면 이제 전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현대차 보면 외국인 수급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이 지금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도 지금 68,000원의 전 고점과 약 5% 정도 하락한 위치 에 있습니다. 여기서 5%만 더 상승해주면 신고가를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와 또이 반도체가 한번 주도를 할수 있을지 이 가격대를 좀 넘는 순간 또 좋은 흐름이 좀 보일 걸로 또 보이기 때문에 잘좀 반도체 관련주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보면 외국인이 이제 계속 사고, 개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인간 지표죠. 그래서 이 반도체의 긍정 신호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개인의 매도는, 매도로 인해서 이제 수급 주체가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개인들이 어디 쪽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에코프로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어, 어, 옮겨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에서 2차 전지 관련 주들로 지금 대거 지금, 그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아차 한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8만 9천원대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어, 3%만 더 상승해주면 요 8만 9천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S&T n 모티브. 한번 곧 최고가를 찍은 후에 다 이제 조정받고 있었던 종목들이고. 서현이와도 지금 16,900원대가 최, 신고가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서현이. 화신이. 얘도 이제 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화신이. 유성. 대창단조. GMB, 그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과연 이제 이 현대 기아차가 신고가를 쓰면서 가면서 전체 부품단, 저 전기차 부품단을 좀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삼성이 어,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외국인 수급을 받는다면 요 반도체 관련주 한번 주도 테마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